이토록 쉬울 수가, 이토록 간편할 수가 신개념 청소법 제안 집안 곳곳 곰팡이 제거, 세정, 살균까지 프리미엄 유니케어 홈클린 세트 기름때, 찌든 때, 냄새 곰팡이와의 전쟁은 끝났다 의료기구 공기청정기 필터에 사용되는 백금과 유니케어의 우수한 품질과 노르의 기술력을 담은 원료가 만나 탄생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해결!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완료! 백금 피톤치드의 함유와 더욱 빨라진 세정 효과로 다목적 세정제의 성능은 업그레이드! 살균력까지 99.9%! 기름때, 찌든 때 청소는 다목적 백금 세정제가 책임집니다. 특허받은 오토플러캡 시스템이 일정량과 일정 농도를 유지해 물 내리는 것만으로도 물탱크부터 배관까지 속 시원하게! 살균력 99.9% 한 곰팡이 테스트 완료!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변기 세정볼! 젤 타입으로 착달라부터 곰팡이 제거에 탁월한 효과! 백금 피톤치드 함유와 더욱 빨라진 곰팡이 살균 효과로 간단한 곰팡이 제거 해결! 그린 컬러로 사용 부분 확인이 쉬운 곰팡이 제거제!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프리미엄 유니케어 홈클린 세트